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음 이거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순차적으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차례로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며 어 이렇게 나타내. 그래서,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고, 이게 제2 이온화 에너지고, 이게 제3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아, 네. 네. 차스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고, 어, 이온화가 진행되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감소해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핵과 전자수는